나이팅 겉에서 보면 우둘투둘하죠. 이게 노린제피입니다. 이게 지금 흑성병이4월 초기에 와가지고 치료가 된 상태입니다. 수출배에서 검역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주 그냥 이것만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깍지발레인데컨테이너 해가지고 배 타고 가도 살아있어 버려요 네 저는 지금 낮에 나와 있는데요 1년 동안 나주배 원유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이 처방전을 해가지고 생산된 배가 드디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순간을 우리 농가들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해주시죠 해농사진이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은 서리피해 등 여러가지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에서 여서 농사 지어주셔서 저희들이 대미 수출하게 됩니다. 이 수출가 제대로 받고 우리가 그동안 농사 지어놓은 것잘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물류비도 지원하고 농가의 입장을 대변하고 더 많이 농사 잘 지어서 잘팔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항배첫 작업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서 선적하는 오늘 첫날입니다. 저희들이 수주 목표가 3 0 0톤인데이 태풍만 불지 않는다면 3 0 0톤 목표는 충분히 세우지 않을까 그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협 직원이나 저희 전 직원은 혼신, 혼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표 달성 3 0 0톤에 크게 힘을 실을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농가 여러분께서도 힘을 내셔서 아마 국내 가격도 아마 좋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례됩니다. 그래서 농가 여러분 힘을 좀 내십시오. 저도 힘내서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나중에 발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농가 여러분도 같이 힘을 냅시다. 금년도에는 이독히 원앙, 원앙이라든지 화산배까지도 흑성병이 많이 와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흑성병이 4월 초기에 와가지고 어 치료가 된 상태입니다 수출배에서 검역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주 그냥 이것만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집니다 여기냐면 이것은 깍지발레인데 컨테이너 해가지고 배 타고 가도 살아있어 버려요 5월 초에 1차 부활을 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2차 2세대가 6월 말부터 7월 초 그때 2세대 성충이 알 낫기는 밖에서 낫죠 그러면 그 아래에서 깨어난 유충이 봉지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아무리 꽉 묶어놔도 핀틈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6월 말 7월 초 중순 그때 봉지 속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약한 편이에요 심하게 왔을 때는 이 과피까지도 하얗게 깨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깍지벌레 흰뜩물이 심한 배들은 가공하기도 좀 어려워요 지금 이제 봉지가 싸있기 때문에 약 침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비가 온 직후라든지 봉지가 좀 젖어 있을 때 양양을 많이 해가지고 하면 이거 봉기기를 쌓는데 어떻게 약이 들어가겠냐 싶지만 대부분 배가 크면서 이 옆에 있던 배들도 크면서 전부 이렇게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있기 때문에 약을 충분히 많이 하게 되면 꼭지 타고 약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깍지벌레 지금 있는 농가들은 다른 방법 없이 약을 흠뻑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이게 그 아깝죠 나방도 이 맛있는 걸 아는 모양이에요 못생기들은 안 먹고 이렇게 제일 예쁘고 큰 것들만 이렇게 가위를 했습니다 복숭아 순나방입니다 배가 크면서 봉지하고 이렇게 딱 아끼잖아요 그러면 안에 단내가 나기 때문에 봉지를 씌웠는데 그유로 싸버려요 침으로 그래서 안에 이렇게 그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런 선별해가지고 어 상자 속에 딱 넣어 놔가지고 배타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 냉장고에 넣어놓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 그 안에서 갑자기 물이 고여 있는 거야 배는 멀쩡한데 안에서 부패가 돼 가지고 이게 나방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면 이렇게 차라리 빼면 되는데 나방은 후기에 피해를 본 것들은 눈에 안 보이고 있다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또한 가지는 우리가 배를 저장해 가지고 설에 이렇게 작업 자극, 꺼내서 작업을 해 보면 동그랗게 싸고 있는 것은 전부 유문병이 침입한 겁니다 근데 그 유문병은 상처가 없으면 침입을 못 해요 나방이 싸 가지고 상처가 있으면 비가 오면 그, 상처를 해가지고, 유합병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방은,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면, 여기서 에틸렌 게스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것은 달려있었지만, 나중에, 전부 낙가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굉장히, 나방 피해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 흑성병하고 좀, 그 혼동이 되는데, 보면, 겉에서 보면, 우두투두하죠 이게 노린제 피해입니다. 노린제는, 3월 중하순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봉쇄하기 전까지, 육아를, 피해를 주고, 또 어, 9월달 수확기가 되면, 8, 월달수확기 되면, 후기에 또 어,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지 싸기 전에 이미 흡집을 했던 것죠못 못 컸잖아요. 그, 그 부분이. 그래서 이거 노린재 피해가 긴자 아닌지를 보려면 칼로 껍질 부위를 이렇게 과육까지 딱 썰어보면 노린재가 흡집을 했기 때문에 안에 스펀지처럼 돼 있어요. 노린재 피해는. 그래서 노린재도노린재는 이게 과손이 잘못, 아무리 과손 안에 약을 잘 하더라도 밖에서, 야산에서, 아니면 풀에서 옆에 어, 들밭에서 날라 들어오기 때문에 수확기에 주기적으로 약을 해야 될 이유가 그게, 그 노린재는 날라 들어오니까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약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몸 벌레가 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병도 아니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패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비 비료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기계 매우 엔진으로 분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 열매가 어렸을 때그 비료가 어린 열매를 튀 가지고 파손이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박을 아 우박 온지 몰랐는데 수확을 해보면 우박 피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이것은 뭐 병충해는 아니다 파먹었죠 어 누가 뽑아먹은 것 같은데 음, 까치는 어 봉지를 이렇게 찢지 막 이렇게 파먹진 않아요 금년도에는 그 까치 세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달팽이가 금년도에 또 달팽이가 많아요 달팽이, 달팽이? 이건 불확실한데 달팽이 아니면 새피예요. 그래서 달팽이도 이렇게 파서 먹기도 한다. 앞상이잖아요. 앞상. 압상. 이게 다른 배하고 눌려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아니면 작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지만은 보통 농가들이 배는 상당히 연하기 때문에 이런 철과상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연하기 때문에 좀 작업할 때좀 조심하셔야 된다. 금년도에 이제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상당히 평년작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상당히 물량이 그 많고 품질도 좋기 때문에 아까 그어 수출 선적치도 했지만은 한 개의 배라도 더어 회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내 가격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수출에 총력을 다해서 어3 0 0도 목표를 또 달성했으면 좋겠고 병추의 방제도 지금 이제 뭐 응해는 어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 있어도 분명히 이파리 기회 다니는데 더 이상 먹들 안 해. 배부르니까 이제 월등 준비하니까 응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깍지라든지, 나방. 나방은 갈수록 더 무서워요. 배가 열개 있을 때는 열 개를 나눠서 복숭아가 열 마리가 가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절반을 땄어. 그럼 열 마리가 다섯 개를 공격을 해요. 또세 개를 따고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열 마리가 두개는먹는 거예요. 그 말이 잘겠죠. 그러니까 후반기에 수학기 때뭐 뭐 일주일 전까지 뭐 약을 하면 안 되나 해가지고그 안전사행기 중 치키다가 까딱 잘못하면 나머지 예, 남아있는 배들 나방으로 전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 수확 잔량 그 병주의 방지 철저히 잘하시고 어, 풍년 음, 농사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Here we go.